주말농장 및 농막 설치용 수형 토지 매매입니다. 잔여분양 토지로 매매가는 9,500만원입니다. 지목은 전이며 약 288평입니다. 부정관리지역으로 도로와 청정지역에 맑은 물이 흐르는 잘 정비된 개혁과 접한 토지입니다. 수도시설되어 있으며 연결지원 조건은 매매입니다. 하수관 매력되어 있고 전기신청 가능합니다. 고기등문귀연면류로 주말농장 및 농막 설치용 토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. 해당 영상은 예고편이며 본 방송은 5월 8일 공개됩니다.